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구독자님 중에 김석진님께서 요청하신 파이브앤아프를 칠 때에 쓰리쿠션 도착에서 바로 맞는 배치는 어, 앞전에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포쿠션 쭉 가서 포 쿠션 맞고 파이브 쿠션 맞고 이렇게 나오는 라인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파이벤 음, 아프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 쿠션, 파이브 쿠션, 뭐포 쿠션은 파이브 쿠션이니까 포쿠션으로 할게요. 포 쿠션 가는 라인 다 틀립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면 4쿠션 라인 100%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확인하러 가시죠. 자, 파이브 나프 시스템 2편입니다. 자, 2편에서 다룰 내용은 음, 자, 이렇게 있으면 3쿠션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맞는 거죠. 요 라인은 8 5편의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어, 웬만큼 연습을 하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넘어가서 포쿠션, 포쿠션 맞으면 파이브쿠션은 자동 45도가 되는 거죠. 자, 포쿠션 라인을 감을 못 잡겠다. 장쿠션에서 칠, 칠 때, 단쿠션에서 칠때다 틀리죠. 그래서 보정값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 어떻게 쳐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85편과 86편의 영상을 보시면 파이벤 하프뭐요런 종류의 공들은 거의 100%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정각을 넣지 않기 때문이죠. 당점으로만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속도, 자, 속도는 포쿠션, 파이브쿠션 맞고 오는 라인, 포쿠션까지 가는 라인은 전부 다 2.5레일 이상이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3쿠션에서 회전이 충분히 받겠죠 그것만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2.5레일 이상의 스피드 대략적으로 3레일까지는 가능합니다. 3.5레일도 가능하긴 한데 어, 그 정도 되면 너무 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5레일이 가장 적합합니다. 자, 앞전에 85편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죠? 수구 출발이 45도일 때자 왼쪽으로 칠때니까 10시 당점 45도 이하일 때 11시 당점 11시 당점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10시 반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이 커져서 45도보다 크다. 그러면 무조건 9시 당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구가 쿠션에 근접하면 할수록 속도를 내리고 스트로크는 부드럽게 회전이 충분히 살수 있게끔 자 그렇게만 치면 되는 거죠. 하지만 1D 조커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리 쿠션 맞고 돌아온 아이죠자 포인트를 제가 기입을 시켜드리겠죠자 포인트 출발 포인트 15-20 25, 30, 35, 40, 45, 50, 52, 60, 70, 요 정도가 80이고요. 요 정도가 90, 요 정도가 100입니다. 하지만 요 정도의 100은 100에 100을 칠 때만 여기입니다. 100을 여로 잡으시면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짧게 이렇게 돌리진 않겠죠. 길게 치기 때문에 이쪽 도착 라인을 보고 치실 때는 여기가, 여기를 100을 잡는 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원쿠션 9, 원쿠션 자, 여기가 10, 20, 30, 40, 50 자, 여기서 반씩으로 가죠. 60, 70, 요 다음이 3분의 1, 80, 90, 100 자, 도착, 여기가 10이죠. 20, 30, 40 자, 도착은 40 다음이 반이 50이죠. 50, 60, 70, 80자 여기서 또 3분의 1입니다. 90, 100, 110자 여기가 110이 아니고요. 이 정도가 110입니다. 이 정도가. 그럼 100은 이 정도 되겠죠. 여기를 100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 2, 3 여기에 연장 또 있겠죠. 자 여기가 60입니다. 이 정도면 7 0 되겠죠? 그 나중에 제가 기입을 시켜드릴게요. 60, 50, 40, 30, 2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음... 스피드는 2.5 해주시고요. 스피드는 2.5로 해주시고 보정가버시 치는 방법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수구 출발, 장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무조건 중단 9시 3팁을 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가능하고요. 여기서부터 60부터 위로는 전부 다 45도로 치지 않는 한 45도 이하로 치는 거죠. 전부 다 11시 당점을 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계산값 그대로 포쿠션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쓰리 쿠션 쓰리 쿠션 도착은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더 길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시타를 해볼게요. 30 15, 20, 25, 30에 도착 30, 제로죠 중단 3팁을 주시고 코외점을 향해서 2.5 레일의 스피드 미들 팔로우 코점을 향해서 2.5 레일의 스피드 미들 팔로. 자, 득점이 됐습니다. 자 다른 각도 빨리 한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40입니다. 40에서 출발. 40 빼기 30은 10이죠. 10포인트를 향해서 중단. 3팁을 주시고 미들 팔로 2 5일의 스피드. 미들 팔로 2 5일의 스피드. 자, 이렇게 득점이 되죠. 자, 다음. 자, 요거는 50 출발입니다. 50 빼기 30은 20이죠. 원쿠션 20을 향해서 2.5의 스피드. 중단 3t. 9시 당점이죠 쉬고, 그대로 미들 팔로우. 9시 당점이죠 쉬고, 그대로 미들 팔로 조금 짧게 하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쭉쭉 가볼게요. 자, 60 출발입니다. 60 출발을 할 때는, 음, 9시 당점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11시 당첨을 해야겠죠? 여기서부터는. 11시 당첨을 한번 주고 치 볼게요. 11시 당첨을 주시고, 2.5일 스피드, 미들 팔로 2.51 스피드 미들 팔로. 자 정확하게 30, 30에 포 쿠션으로 도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70입니다. 70에 30 빼면 40이죠. 40을 향해서 11시 당점 미들 팔로 2.51 스피드. 미들 팔로우, 2.51 스피드. 자, 요렇게 도착을 합니다. 뭐 득점은 안 됐지만, 딱 30에 떨어졌죠? 자, 요번에는 90입니다. 90에서 60을 치면 되겠죠? 자, 90에서 60을 보고, 11시 당점. 2.51 스피드, 미들 팔로우. 2.5L 스피드 미들 팔로우 정확하게 30에 떨어집니다. 자, 이게 보정각이 없이 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30 말고 다른 구간도 한번 시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50에 세었습니다50 여기 50 도착이죠? 자, 50 빼기 50, 제로죠? 제로를 향해서, 자, 여기 장 쿠션, 음, 에서 60 이하는 전부 다 9시 당점이 되겠죠? 9시 당점. 2.5L 스피드, 미들 빨로. 2.5L 스피드, 미들 빨로. 자, 이렇게 떨어지고요. 자, 이번에는 70-50이네요. 원쿠션 20을 향해서 11시 당점으로 주시고 미들 팔로 2.51 스피드 미들 팔로 2.51 스피드 자,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이번에는 출발입니다. 100에서 50을 빼면 50이죠 자 원쿠션 50을 향해서 치는데 자, 여기는 쿠션에서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내려주셔야 됩니다 2.5로 쳤다면 요거는 투레일로 치시면 되겠죠 당점은 11시 당점 미들 팔로 11시 당점을 주시고 투레일의 스피드 미들 팔로 투레일의 스피드 미들 팔로. 자 이렇게 50에 떨어집니다. 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연습 꾸준히 하시고요. 자 오늘 키포인트는 뭐죠? 장 쿠션 출발일 때60 전까지는 전부다 중단 9시 당점 미들팔로우 2.5레일 스피드 트레일로 하셔도 되긴 하지만 장쿠션 출발일 때는 2.5레일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60이 넘어가는 구간은 전부다 기울기를 따져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다 10시 반이나 11시 당점을 주시면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에서 4쿠션 맞고 5쿠션 6쿠션까지 대전까지 가는 라인까지 시타 화면에서 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5앤아프 시스템 1편, 2편 나눠서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당점 높낮이 엄청 중요합니다. 고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점 놈자들를 이해를 하셔야 쓰리 쿠션의 원리를 빨리 깨우치고 힘 배분까지 덤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포인트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스피드는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몇개안 되지만 음, 시타 장면을 보시면서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장면에서는 4쿠션, 5쿠션, 6쿠션까지 제가 몇 개를 넣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